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캡컷으로 아주 재미난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얘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특수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에서 HDR 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런 사진들이 막 나오는데 얘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전부 다후 보정을 한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HDR 이라는 느낌을, 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는 요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요런 색감을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HDR 기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자, 그것들을 적용한 사진들의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요런 느낌들, 그 다음에, 또요런 느낌들, 공장 사진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어두운가 흰 거의 가장자리를 보면 이게 뭔가 살짝 밝은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면 다 HDR 효과를 적용을 했다라고 판별을 하시면 좋아요. 지금 또 제가 잘된 케이스들 보면 요런 느낌들, 여기 중간에 보면 뭔가 약간 빛이 나죠 테두리에 이런 느낌들이 전부 다 HDR이 적용돼 있는. 후보정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자, 이 HDR을 적용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정을할수 있는데 이 HDR은 어, 요렇게 색감이 되게 화려한 사진에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야간 음, 밤 촬영한 사진에 좀잘 어울립니다 어, 이것도 보정을 좀 멋있게 잘했네요 어, 이스탄불인가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쭉 구경을 하셨으니까 개념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적당히 나옵니다. 자, 여기 HDR이 뭐냐, 지식백과에서 물어보면, 이거 줄임말이죠. High Dynamic Range, Range라고 돼있죠. 다이나믹, 색상 영역을 의미하는 건데, 요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요약을 하자면, 디지털 영상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하는 거, 거겠죠. 밝은 곳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서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거에 가깝게 밝기의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는 밝기의 범위죠 자 밝기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기술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hdr이 어디 적용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촬영 장비들에 대부분 이 기능들이 요즘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hdr이 적용돼 있는 영상을 볼수 있게끔 모니터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주로 게이밍 모니터가 이런 HDR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연합 UHD에서 프리미엄 4K HDR 콘텐츠 밝기 기준을 1 0 0 0 n i 어쩌고 저쩌고 정의를 했고요뭐 이런 말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대비되는 말이 h d r 라고 대비되는 말이 있죠 이게 SDR 이라는 말 정도가 있는데 그걸 그래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 색상, 컬러와, 그리고 명화, 이, 콘트라스트 대비죠. 그 대비의 정도가, 이 HDR로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면, 뭔가 사라지는 부분 없이 그대로 모니터로 다 전달된다라고 돼 있구요. 이 SDR로 적용이 되면, 중간에 뭔가 깔때기 구조처럼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볼수 있는 거하고좀 다르게 보인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설명들이 쭉돼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의어로는 고휘도 고명함비 뭐 이런 말들이 적용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제가 팩셀스닷컴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 자 팩셀스닷컴에서 사람이라고 제가 검색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들 있죠 이런 영상들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어좀 배경하고 사람하고 적절하게 쓰여 있는 멋진 영상이 어디 없을까 한번 봅시다 적당한 거없나 뭔가 도심에 있는 사람이면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빌딩 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나오겠죠 어 확실히 나오네요 새로 영상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영상 한번 받아 봅시다 새로 영상을 우리가 평소 때 가끔 안 했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다운 받을 수 있네요 자 두개의 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자 다시 캐커스로 넘어가서 새 프로젝트 열어 주겠습니다 자, 영상 가져오기 누르시고 방금 받은 두개 영상 열어볼게요 자요 영상 하나 요 영상 하나 있죠 자 일단은 야경 영상부터 먼저 할게요 자 추가를 하시고요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과정들을 잘 외우십시오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능일 뿐이니까 외우시면 되고 개념에 관한 것들은 설명드리자면 되게 복잡합니다 한 30분 동안 제가 떠들어야 되거든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걸로 하면서 익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건물은 위에 색깔이 이렇게 막 바뀌네요. 자, 일단은 얘를 좀 흔들거리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씁시다. 자, 잘 봐요. 1단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위로 올린다. 이게 1단계고요. 자, 두 번째는 위에 올라간 이, 이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을 색 영역을 완전히 반전시켜야 돼. 뒤집어서 반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반전시킬 때 어디에서 하느냐면요. 영상을 터치를 하고 조정에가서 곡선을 들어가도 되고 혹은 이 영상이 여러 토막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편집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씩 다 효과를 적용하려면 쪼개진 개수만큼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자 그럴 때는 한 번에 다 해주는 기능이 레이어 기능이죠. 조정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조정을 누르면 조정 레이어란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만큼 다 덮어 쓸수 있고요 밑에 몇 조각으로 클립이 나눠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조정에 가서 곡선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밝기 그 다음에 색 요런 것들이 rgb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물감 같은 경우는 cmik로 구분하지만 우리 잉크젯 프린트처럼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영상들, 사진들은 전부 다 RGB, 빛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음에 좀더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것만 할 거니까 자하고 똑같이 하면 되십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요. 이게 반전이 일어났죠. 우리가 마치 필름 카메라에 필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처럼 전부 다 반전을 시켜요. 빨간색 부분도 위로 끌어서 최대치로 요거 스크롤 할때 미끌미끌하니까 요걸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올려주시고 얘도 내려줘요. 끝까지. 자 요거 끝까지 내려주시고 얘는 반대로 올려요. 높은 부분 내리고 낮은 부분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반전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1단계는 복사였죠? 2단계는 조정 라이어 올려가지고 반전 상황 만들어줬죠. 곡선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 있어요. 편집 효과에 가서 동영상 효과 중에 기초에 가시고 여기 보면 흐리게 라고 있어요. 블러 효과에요. 요걸 적용을 시키고 다 덮어요. 그리고 블러 수치를 얼만큼 주시느냐 하면 많이 높입니다. 100까지 높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 4개를 복사한 영상까지 3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합 클립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위에 덮여 있는 상태가 됐죠. 자 여기서 이 영상에 동영상에 가신 다음에 이 영상과 이 영상을 이제 합성을 시킬 거거든요. 합성을 시킬 때 혼합 모드로 합성을 시킬 거예요. 자 모드는 일반이 아니라 색 연소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자이 분위기를 비교를 좀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적용 안한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적용을 한 야경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확실히 밝은 부분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 더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눈에 확 강렬하게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너무 세다 싶으면 여기서 이 수치를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큰 화면으로 보시면 적용 전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좀 전체적으로 약간 뿌연기가 깔려있죠? 근데 얘를 적용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좀 특이한 효과가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더할 거예요. 뭐를 할 거냐면 미디어에 가서 라이브러리 간 다음에 하얀 판을 하나 가지고 와서 위에다가 덮어줘요. 그리고 이 하얀 판에다가 다시 한번 합성 효과를 적용시켜주는데 자, 요거를다 덮어야겠죠. 잡아당겨서 이렇게 다 덮어주시고 혼합을 오버레이로 바꿉니다. 자, 오버레이로 바꾸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면요. 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좀 심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게 오버레이의 효과거든요. 자, 오버레이를 적용 안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오버레이 적용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오버레이도 이걸 적당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다 적용시킨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원래 이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느낌만 나거든요. 어둡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오버레이 흰색이 올라가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잘 보여요. 마치 빌딩에 불이 탁 켜지는 듯한 전체적인 느낌이죠. 자, 이거를 자 3단계로 놓고 보면요. 자, 아무것도 적용 안한 원래 상태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뭔가 좀 약간 뿌연 느낌이 있습니다. 답답해요, 영상이. 좀안 좋은 모니터로 영상 봤을 때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다가 한 단계 올려요. 이건 좀 복잡한 복합 클립이었죠. 영상 복사해서 그 위에다가 조정 레이어에 모든 곡선 다 반전시킨 상태를 만들고 거기다가 편집효과에서 블러까지 적용한 상태 그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를 색연소로 합성을 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흰 판을 하나 올려서 얘를 오버레이로 적용을 했습니다. 3단계 구분되시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자, 이 색이 파란색이어서 여러분들이 구분이 좀 안된다 하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예 노란색만 들어와 있는 상태를 보면 이게 원래 상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어둡죠? 근데 이 영역에 대한 구분들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해요. 어두우니까 밝게 만들어줘라. 자, 이렇게까지 적용하고 나면 어때요? 자, 앞에서 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이게 원래 상태예요. 자, 어두워졌죠? 뒤에 있는 요런 것들 잘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창문들도 잘 보여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밝기도 올라갑니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왔죠. 만약에 뒤에 별이나 달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싹다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는 촬영이 됐지만 영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과 달들이 있거든요. 달은 보이지만 별은 잘 안보여요. 그런 것까지 다 보이게 해줍니다. 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싹 덮고, 싹 덮어주면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포토샵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제가 지금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소스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사람 소스. 얘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이게 야경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또날 수도 있어요. 자, 이 소스는 추가로 하시고요. 아까하고 똑같은 과정이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비율이 달라졌으니까 비율을 좀 바꿉시다 9대 16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앞에는 또 이렇게 돼 버리겠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처음에 단계가 뭐였죠 자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복사를 해라 그리고 붙여 넣어라 위에 깔아라 1단계였어요 자 2단계는 여기 메뉴에서 조정을 눌리고 사용자 조정을 눌러서 이 조정 바가 나오게 되면 다 덮어 주고 여기에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반대로 하자 자 블루 그린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스, 스크롤이 너무 막막 되네요 레드 완전 반대로 해야 돼요 <웃음> 색깔이 되게 웃기죠 용두가 되네요 용두 자 여기서 올리고 얘를 내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 이까지가 2단계입니다 자 3단계 하나 더할거예요 편집효과에 가서 기초에 간 다음에 자 여기서 흐리게 블러를 적용시켜요 자 얘를 다 덮어주고 뿌얘지는 거 보이죠 이 블러 수치를 끝까지 올립니다 자이세개를 이게 3단계까지 예요이세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요 이것도 끝까지 바짝 바짝 다당겨 줄게요 자요세개를 동시에 요거는 포함 안해요 제일 밑에 있는거 포함하지 않고 얘랑 복산 얘랑 그 다음 에 조정 레이어 그 다음에 흐리기 요세개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합 플립으로 쌉니다 그러면 요게 한 덩어리가 되죠 얘를 혼합모드에서 색연소로 바꾸고 요렇게 되면 요거를 적당히 농도를 조절을 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너무 어둡다 싶잖아요 그러면 미디어에 가서 라이브러리 하얀판 자, 외울 수 있겠죠? 위에 올려서다 덮어주고, 얘를 뭐였죠? 네, 맞아요. 오버레이. 하고, 밝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앞 단계하고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뒤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때요? 완전 느낌 다르죠?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났어요. HDR 기법이 적용된 겁니다. 자, 다시 얘를 포토샵에 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포토샵 말 잘못했어요. 네이버 네이버에 와서 확인을 해보면 포토샵으로 한것 같은 이런 효과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토샵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영상에서도 할수 있게 캣컷에서 기능을 지원하니까 이런 영상들을 마치 우리 수채화 같기도 하고 마치 어, 펜화 같은 느낌도 만들어주잖아요. 이 이유가 이 음영의 대비를 좀 많이 살려가지고 가장자리를 뚜렷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쨍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하게 보이는 사진들, 영상들에 얘를 적용을 하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이런 분위기. 공장 같은 이런 뒷골목 분위기 있죠. 요런 것들. 마치 펜화 같은 느낌으로 바꿔주고, 이 효과를 적용했을 때 별로 효과가 안 보이는 게 약간 이런 느낌들, 뭔가 화면에, 어, 선과 면들이 잘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요 HDR 효과가 잘안 나와요. 면적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은 것들은 이 효과가 잘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경우가 해당 사항이 있을 거예요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사람이라고 검색을 해봤잖아요 사람인데 얼굴 면적이 굉장히 넓은 이런 효과 이런 이런 영상 이런 영상들은 HDR 효과를 적용하면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금방금방 할수도 있겠죠 3단계 오늘 복습을 3번이 나네요 자이 효과를 이 사진을 이 영상을 가지고 와서 제가 3번이나 얘기하는 거는 사진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를 복사해서 위로 올려주시고 자그 다음에 앞에서 써먹었던 것들 있죠 지금 제가 계속 만들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어차피 앞에 걸안쓸 거잖아요 복합 클립을 실행을 취소하면 요두 개가 살아남아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옮겨주면 됩니다 그럼 또 만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효과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포개주시고 세 개를 다 싸잡아서 보컬클리 만들면 이미 한 효과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자, 얘를 오버레이. 아니죠. 네, 색연소. 가서 바꿔주시면 이렇게 돼요. 아까하고 좀 다른 느낌 나, 나지 않습니까? 좀 효과를 죽여도 약간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또 만들 필요 없죠? 그냥 위에 옮겨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덮었어요. 자, 아까하고 완전 다르죠? 여기는 오버레이 정도를 좀 세게 하고 밑에 있는 것들을 좀 약하게 해도 뭔가 예쁘지 않아요. 하고 좀 특이한 느낌이 안 나죠.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잘랐어요. 원래 거. 바뀐 거. 뭔가 좀 약간 선명해진 느낌이 났는데 피부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안 예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효과가 정말로 효과를 볼것 같으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요 영상에서 요런 부분에서 참고로 하실 만한 것들은 요런 거. 자연 뭔가 좀 복잡한 화면을 이루는 피사체가 많은 것들 풍경들 그런 데서 촬영을 하시면 되게 좋은 효과를 얻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캡컷에서 이거 가장 핫한 아마 이 효과를 제대로 캡컷에서 적용을 해서 쓰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핫한 효과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외우셨잖아요 단계를 외우셨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긴 영상에는 이런 효과를 쭉 넣었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막 강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쇼츠를 만들거나 릴스 만들 때 풍경을 찍었다 하면 요 효과를 한번 딱 적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음,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